적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누른 할로겐이 눈에 띕니다 실상 낮은 등급의 차량도 아닌데 말이죠. 라이트 외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밝기 때문에 LD 헤드라이트로 변경되는 케이스입니다. 할로겐 사양은 수동 레벨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에 위치한 스위치로 조사각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보겠습니다. 하지만 파티션으로 나뉜 수납 공간이 없죠. 요즘 유행 중 하나인 차박 라이프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더 트일을 장착하면 폴딩된 뒷좌석과 수평이 되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모두 현대 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LED 라이트의 모습입니다. 라이트는 어떤 차정을 봐도 양쪽 100만원이 넘습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만큼 만족도는 크지만요. 오토 레벨링 센서와 각종 리피어커넥터들의 모습입니다 LED사용으로 변경할 경우 오토 레벨링 센서 장착은 필수입니다 한가지 특이사항으로 니로는 트레일링 암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레벨링 센서를 고정할 노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작업하면서 함께 확인해볼까요? 그외 언더트레이어 셈블리의 모습입니다 니로 1 8년식의 경우 별도 시동 배터리 없이 동력 배터리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종하고는 절차가 좀 상이합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하고요. 트레일링암 교체를 진행합니다. 위가 신품, 아래가 고품입니다 얼핏 보면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레벨링 센서 암을 고정하는 둥근 볼이 없죠. 이 작은 부분 때문에 트레일링 암을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신품 장착 후 볼트 및 너트를 체결합니다. 나사풀림 방지제를 차체 쪽 고정 볼트 및 너트에 도포해 준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줬고요 레벨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고정노트는 토크 체결해주고요 레벨링 센서 배선은 우측 후른부터 1열까지 나가야 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콜게트 튜브를 이용해 브레이크 및 배기의 열로부터 보호해주고요 탈거했던 우측 후륜을 장착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제 프론트 범퍼 탈거입니다 범퍼를 고정하는 각종 플라스틱 핀및 볼트들을 탈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한후 조심스럽게 범퍼를 탈거하고요 기존 항로겐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라이트입니다. 할로겐은 바이펑션이며, 방향 지시등의 경우 별도 할로겐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LED 사양이 월등하네요. LED 역시 바이펑션, 그리고 방향 지시등 및 미등을 겸하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순정 핀삽입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며,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마감하였습니다. 그외 배선 라인은 골게이트 튜브를 비롯해 홀 고정 용타이및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깔끔하게 고정하였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실내배선작업을 끝낸 후 전원을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전용진단기를 이용해 파라미터 세팅 및 영천 설정을 진행합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면 니로 순정, 할로겐 대비 훨씬 밝은 광량은 기본이고요 할로겐이었던 기준 방향 지시등도미등을 겸하는 LED로 변하니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이펑션 타입은 하이빔을 켜면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 하며 제어하게 됩니다. 야외로 나가 야간 신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주행시 안전한 주유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전조등 테스트기를 통해 조사각을 정확하게 정렬해줍니다 1열과 2열, 그리고 트렁크 등도 LED로 변경하였습니다 번호판 등도 바꿔주고요 이제 언더트레이 차례입니다 작업은 매우 쉽습니다. 영상 순서대로 작업하면 끝이죠. 언더트레일 장착으로 인해 레벨이 수평으로 되면서 사박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 세분화된 파티션으로 정리하는데 매우 편리하고요.